부분합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부분합은 가장 먼저 정렬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표의 전체 범위를 씌워주셔도 되고 표의 한 셀을 클릭해주셔도 됩니다. 데이터에서 정렬 정렬의 첫째 기준은 진료 과목의 오름차순으로 해주시고 기준 추가 두 번째 기준은 거주지역의 내림차순을 해주겠습니다. 확인. 정렬하실 때 간혹 보면 진료과목 거주지역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 내데이터에머리글 표시가 체크해제되어 있을 때 이름이 뜨지 않게 됩니다. 그때는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자료가 진료 과목을 기준으로 내가가 통일적으로 나왔고 그 다음 거주지역으로 현대, 라인, 금오로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됐습니다 이제 데이터에서 부분합을 누르시고 그룹화할 항목을 진료 과목으로 해주시고 사용할 함수는 평균을 하겠습니다 인원과 연령대를 체크해 주시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체크가 되어있든 되어있지 않든 처음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확인 다시 한번 더 부분합을 클릭해 주시고 문제에서 거주지역별 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주지역으로 바꾸겠습니다 사용할 함수는 최소로 해주시고 문제에서 최소 값으로 나와 있어도 2016 버전에서는 최소로 나옵니다 2010 버전은 최소 값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2016버전에선채 최소가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인원만 체크해 주시고 반드시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체크 해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 평균의 소수 자리는 소수 두째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클릭해 주시고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눌러서 다른 셀들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이제 평균의 값 4개를 선택해 주시고 홈 탭에서 자릿수 늘림을 누르면 모든 자릿수가 똑같이 늘게 됩니다. 다시 자릿수 줄임을 해주시면 하나씩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릿수를 두자리로 만들어 주시고 끝내시면 됩니다. 혹시나 실수를 해서 부분합을 제거하고 싶을 때는 데이터 탭에 부분합을 누르시고 모두 제거를 누르시면 부분합을 지울 수 있습니다. 표를 클릭해 주시거나 전체 범위를 설정하시고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배달 담당을 오름차순 해주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부분합을 누르시고 배달 담당별이라고 했기 때문에 배달 담당을 선택해 주시고 사용할 함수는 최대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2016 버전에서는 최대 값이 아니라 최대로 나옵니다 배달 량과 배달 시간을 선택해 주시고 나머지는 체크를 해제하겠습니다 새로운 값 대치는 처음에는 체크되어 있든 체크되어 있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확인 다시 부분합을 누르시고 그룹할 항목은 배달 담당으로 그대로 두시고 사용할 함수는 합계로 바꾸겠습니다. 배달량만 체크해 주시고 나머지는 체크를 없애겠습니다. 두번째는 반드시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체크 해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 상단에 홈탭을 클릭해 주시고 스타일에서 표 서식을 눌러줍니다. 표, 스타일, 밝게 일을 해주겠습니다. 머리글 포함은 기본값이죠. 지시사항이 없다면 모든 값을 기본값으로 두시고 그냥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칸의 너비는 조절하셔도 되고 하지 않아도 감점되진 않습니다. 보기에 답답하니까 더블클릭해서 잘 보이게 해주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010버전은 최대값으로 표시가 되고 2016버전은 최대로 표시가 됩니다. 감점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표를 클릭하셔도 되고 전체 범위를 지정하셔도 됩니다. 상단의 데이터 정렬을 선택해주시고 정렬 기준은 치기로 해주시고 내림차순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주시고 부분합을 선택하겠습니다. 치기별이라고 했기 때문에 치기를 선택해주시고 사용할 함수는 합계를 해주시고 급여계, 공제계, 실수령액을 체크해 주시고 나머지는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처음에는 체크되어 있어도 되고 체크되어 있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확인 다시 한번 더 부분합을 누르시고 사용할 함수는 평균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선택 항목은 그대로 두시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두 번째는 반드시 해제가 되어야 됩니다. 확인